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우소비 루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마르코 많이 쓰는건가? 그래서 마르코 많이 쓰는거 같은데 그치? 다음판에 마르코 써야겠다 지금 한명 딜쓸려고 이거 쓴건데 아뭐 배치 썼어야 되는데 불사모를 했네 이빨 뽑아가면서 하겠다 에이스의 기분 복수다. 좋은 유노씨님이 2 0 0 0원을 후원했습니다 하비형 유노파워를 얻고 하이팅 하시길 호호호 깜짝 놀랐네 에이스의 복수다 이 자식아 에이스의 복수다 주식 먹으러 온지게 받아라 윤호야, 그래, 고맙다. 윤호 파워 화이팅 학교 딜 엄청 들어간다. 이거는 아... 씨. 뭐야? 이 인정 타시겠데 아, 시키니키는 오지게 때려요. 야, 시키니 풀타임 다 되겠다. 우야, 생고수다 생고쿠. 야, 이거 진짜 웰메이드인데? 야, 생고수 같더네. 아, 진짜 없다생고수 같더 머리네나생고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 보는데? 빨리 뽑든지 말든지 어씨 멍킬라네 오 한방 제대로 들어갔다 어디갔어 이품 타임 다될때 까지 힐켠쓰는거야아 시켜 오지했쓰 죠？왜 <웃음> 안 튕겨 나가？이거 오케이 깔끔 하게잡았 네요. 어 이거는 영상 편집해서 올려야지 어우 쌩고쿠 나오니까 되게 정상전쟁 같았어 쌩고쿠가 나오니까 엄청 정상전쟁 같았어 지금 어우씨 연출 연출 좋네 어우씨 방금 연출 좋았구요 어 22짜리다 어 꽁치만났다 꽁치 개꿀 질겸 나가 사상이쳤 네요？아, 이게 또 하면은 또욕 심이, 나자지나우리 꽁치 많았 어요？출발. <웃음> 어디갔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오, 야, 딜 엄청 들어간다. 야, 딜이 장난하게 들어가네. 왜, 그냥, 그냥 그 손만 뻗고 있는데, 지금, 왜, 왜 죽지? 나이스, 갑니다. 아, 씨, 나오자마자 죽었네. 이거 가운데 못보있으면 질텐데 야왜 이걸 나 혼자 상대하고 있냐 <웃음> 왜아왜아카이미한테 나밖에 없는거야? 도와줘 아카이도 잡아야지 같이 잡아야지 어딜 들어갔다 딜 들어갔어 딜 들어갔어 오케이 와! 인치 고마워 유라니유라니 bbs에 미라니 죄송해 졸리다면서 토코다이 오케이 아씨 와 끝에 20개짜리가 기다리고 있네 와 이거 클리어 욕심 좀 난다. 두번 KO 하기. 에이스 건도 없니? 에이스 건 끝났니? 아, 보스 배틀 두번 승리하기 있지. 세번 KO 하기. 그렇지, 에이스 아직 있어. 어? 마르코코 아직 남았네. 마르코코도 해야 되네. 1방송 1방송이 라재 개그인가요